자이 제품은 60V 2400W 21A 듀얼 모터를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 앞에 모터가 1200W 뒤에 모터가 1 2 0 0 w 예요자 듀얼은 힘도 좋고 비싸죠. 한국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듀얼을 많이 찾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은 70%가 산이에요 언덕이 많아요. 서울에도 언덕이 많고, 강원도에도 언덕이 많고 저쪽 남쪽 전라도 가해지좀 언덕이 적은 그 언덕에서 타기 좋은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전동 제품은 아직까지는 듀얼이 유리하, 유일합니다. 이 제품은 아까 2400W라고 했죠. 어느 정도 언덕을 올라갈 수 있냐면 약 경사 30도, 완충시 경사 30도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는 언덕은 다 올라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이 제품 아주 고가의 제품은 아니에요. 가장 주얼 중에 가장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 차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이 제품 보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핸들 유격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핸들 유격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후륜 듀얼이고요 후륜을 보시면 완충장치라고 하죠. 완충장치 2쌍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네개의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완충장치는 필수고요. 무게는 대략 30kg 그리고 이거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 가지고 바꾼 거는 브레이크는 유압 브레이크 썼어요. 워낙 힘이 좋아 가지고 멈출 때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유압 브레이크. 앞뒤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에요. 이쪽 보시면, 요게 디스크. 여기 디스크가 있구요. 원판. 뒤에도 있어요. 그리고 차체는 알루미늄 합금. 그래도 무게가 무거워요. 30kg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제품 한번 켜가지고, 아, 켜기 전에. 아니, 잠깐 킥보드니까. 접을 수있고요 어우. 자, 접을 때, 먼저 가운데이 뭉치를 아래로 당기고, 이거를 안쪽으로 당겨주면 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펼 수도 있고요편 다음에, 이거 잠가줘야 되구요. 자,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일종의 도난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불안방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냥 전원을 켜려고 하면 안켜져요. 전원 켜는 방법. 자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에 보면 열쇠 열림과 닫힘 버튼이 있어요. 열쇠 열림 버튼을 두번 그리고 번개 버튼을 누르면 삑 소리가 났죠. 이제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각 버튼 설명 드릴게요. 먼저 라이트부터 켜보겠습니다. 라이트 앞에 라이트 켜졌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야간 운전 안전을 위해서 뒤에도 안전 LED등이 켜집니다. 자 여기는 뭐 이건 경제기고요오 시끄러워. 여기 보시면 에코 터보 싱글 듀얼이 있습니다. 에코 터보는 그냥 적힌 대로예요. 에코르, 에코라면 느리게 움직여요. 한번 느낌 볼까요? 한번 또 눌러 볼게요. 예, 네. 네, 코터버을 누르면 속도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 듀얼. 지금은 뒷바퀴만 돌고 있죠? 보세요. 뒷바퀴만 돌고 있고요. 자, 이제 싱글 듀얼 버튼을 누르면 앞바퀴도 같이 돌니다 듀얼 모드가 된 거죠. 언덕을 올라갈 때만 쓰시면 돼요. 듀얼 모드 쓰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이 제품을 한번 완충하면 한 25km 정도에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최대 8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21A 60V 배터리거든요. 자 그리고 또뭘 볼까요? 계기판 한번 볼까요? 자 계기판 보시면 모드 처음에 기본 모드는 현재 속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요거는 이동 거리가 나오고요. 누적 이동 거리. 그리고 한번 더 눌러보면, 이건 충전 차수예요. 차! 지금 배터리 전압. 네. 이정도가되고요 자. 이제 꺼볼게요. 제품을. 끄는 방법은 그냥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꺼졌죠? 네, 지금은 잠금 설정은 안돼있어요도난방지안되있는거예요이 상태에서 바로 키면 켜집니다. 자. 그럼 다시 끄고요 잠금 설정을 해볼게요. 잠금 설정은 자 리모컨 열쇠 열림 두번 안 켜집니다 킬려면 아까처럼 열쇠 열림 두번 누르고 번개 표시 두번 누르면은 띵 소리가 나면서 킬수 있는 모드가 되고요이 상태에서 도난방지 모드로 가볼게요 지금은 흔들어도 소리가 안납니다 도난방지 열쇠 잠금 아 흔들어 볼게요 에이! 자.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요. 이거 도난방지 소리 났을 때 푸는 방법은 열쇠 열림. 그리고 밑에 이 나팔 모양의 버튼인데 이거는 내가 어디 주차시켜놨는지 찾기 힘들 때딱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주차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리모트콘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대략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최고 성능의 듀얼 전동 킥보드는 아니에요. 이 제품은 최고 성능이 아니라 가성비가 최고로 좋은 전동 킥보드예요 듀얼로는. 듀얼 제품 비싼 거는 거의 200만원 넘어가는 제품도 맞거든요. 이 제품은 필요 없는 기능다 빼고 모터 출력과 배터리 그러니까 주행에만 집중을 했어요. 네. 자이 정도면 이주얼 전도 기폭에 대한 설명은 다한것 같아요.